안녕하십니까 크린토메타 콩콩 입니다 오늘은 김치코인인데 해외에서 더 유명한 루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는 테라 프로토콜 생태계 중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가치 조절을 위한 마이닝 토큰입니다 흔히 리저브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국가의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이 루나인 것이죠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가치 변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널리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경우 리저브를 확보해 우리 자산이 이 정도 있으니 원할 때 얼마든지 1USDT를 실제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합의에 의해 실제 가치가 고정됩니다. 반면 테라는 마이닝 토큰인 루나로 테라의 유통량을 조절하면서 유동적으로 테라의 가치를 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테라의 가치가 기준 가격보다 낮아지면 이는 시스템의 테라의 물량이 많이 풀려서 같이 절하된 것이기 때문에 차익거래자들은 테라로 루나를 매입한 뒤 이를 시장에 매각해 시스템 내에서 테라 유통량을 줄입니다 반대로 테라가 기준 가급보다 높은 경우 이는 시스템에 테라 유통량이 적어서 같이 절상된 것이기 때문에 차익거래자들은 루나로 테라를 매입한 뒤 이를 시장에 매각해 테라 유통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테라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 테라의 수요가 많아져서 테라의 가격은 기준가격보다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루나로 테라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 루나 공급량이 적어져 루나도 올라가는 구조인 것이죠. 테라가 스테이블코인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재단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테라는 신현성 대표가 만든 블록체인 핀테그 기업입니다. 신현성 대표는 국내 최초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몬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차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플랫폼도 개발해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테라는 루나를 활용한 매크로 경제와 개인 간 간편결제 영역인 마이크로 경제까지 전분야의 블록체인 금융 혁신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테라 상태계에서는 디파이의 서비스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서비스는 미로 프로토콜과 앵커입니다. 미러 프로토콜은 합성자산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합성자산이란 기존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선물 등의 금융 서비스들을 토큰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미러 프로토콜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은 머니마켓 플랫폼으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에 이자를 받거나 스테이킹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UST의 스테이킹 연이자율이 20%에 달해 퍼블릭 체인 스테이킹 중 역대 최고 이자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되면 루나가 루나 생태계 몸집에 비해 국내에서의 인식은 상당히 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김치코인이라고 하면 일단 까고 보는 것도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작년 업비트에서 김치코인이 무더기 상태 당하면서 그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루나가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하고 테라스테이블 코인인 UST가 코인베이스 본진에 상장되는 등 근본 중에 근본대우를 받으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얼마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만년 2등 BSC의 TVA를 넘어서서 이더리움의 다음 자리를 꿰차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루나만큼은 김치코인 취급이 아니라 코인계의 BTS라 불려도 무방할 것 같네요. 루나의 가격은 최고가를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막뽐뿌가 왔다고 해서 풀메스 때리기에는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가격 상승은 루나 물량 소각에 따른 대형 후자가 반영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선반영 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루나가 더갈수 있는데 이제 20만원 간다고 해도 수익률이 100%밖에 안되는데 저 같으면 떡났고 바닥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미러 프로토콜과 앵커 프로토콜에 관심을 돌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루나와 테라 생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다음 콘텐츠로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